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비료입니다 제가 오늘은 언박싱을 준비를 했는데 요! 바로 요 제품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서핑하다가 엄청나게 신기해서 바로 구매를 해본 아이템인데요 고로 음, 아무 생각 없이 지른거죠 뷰티 스킨케어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가격대는 26,000원대 의 제품입니다. 이만 9 0 0원인가무 고대 가격으로 구매를 했고요. 배송은 약 5일 정도 걸렸는데 이게 뭐냐면 뜯어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커야 있는 피지를 제거하는 코 피지 제거기입니다. 뭐 샀어 그거? 뭔지 얼마 주셨어? 자 일단은 지게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설명서가 없어요 그리고 거표제도 없어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압출기 그리고 여기가 부분이 전원입니다 여기 부분이 전원이고요 그 이게 뭐 가벼움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리고 캡이 4종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3종... 아 4종이네요 그죠? 여기 앞에 꽂아있는, 미이 꽂아있는 것까지 하면. 그리고 뭐 이런 게 고무링하고 필터래요. 그리고 이게 USB. 일단은 코에 먼저 사용하기 전에 흡입력이 얼마나 되는지. 오!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무서워요 음. 힘을 주세요 음. 여러분, 대박입니다. 보이십니까? 네.